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 안한 그 시스템 시스템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느 정도 진행해 보신 분들이나 좀 아는 내용이지 초보자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제 유튜브의 성격상 제 유튜브는 그 20대 80대로 해서 아, 직급도전에 환멸을 느꼈다거나 거기서 뭐 왕따가 됐거나 뭐이러신분들이 주로 봐요 뭐 저희 거는 제 거는 뭐 특이하게도 금지가 붙었잖아요 제 거는 보지도 말아라 뭐제 책은 읽지도 말아라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이, 있을까마는 원래 그 거기는 비밀이 많은데기 때문에 뭐 비밀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20% 만 보고 있어요 진성사업장 25,000명 보는데 20% 오니까 그러니까 한 5,000, 뭐, 그러니까 뭐, 5 0명 나오죠? 그 5,400명, 뭐, 5,500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어, 네트워크를 좀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시스템이 뭔지, 그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대충 돌아가는 내막이나 뭐, 이거는 그림만 그려도 그려지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주 처음으로 어, 공개를 합니다. 그, 잘 봐서 여러분들의 지금 입장이 어떠신지를 갖다 한번, 요번 기회에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할때 뭐라고 얘기하죠? 결국에는, 어, 연금수입, 그 3대 상속이 되는, 그것도 증가하는 형태로 나가는 그 연금수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꿈, 그 결단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자고 희망고문 당하면서까지도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그 악당 같은 그,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그냥 아무, 뭐 그냥 조용히 있을라도 그냥 여기저기 고지서 날라와, 그냥 뭐, 수많은 그 악당들 많쳤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돈들이 뭐 존맞습니까? 결국엔 뭐, 에 3대 연금, 뭐,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연금 수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고 뭐, 나중에 그 꿈들 들어보면은 뭐, 누구를 도와주고 뭐 하는 그런 것, 뭐다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현실 그대로를 갔다가, 네트워크 현실 그대로를 보면은, 그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나 다 있는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좋은 얘기를 하지, 무슨 나쁜 얘기를 갖다 뭐, 이렇게 좀, 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를 갖다 굳이 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야, 우리 하는 일 자체가, 아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내 독에 동참시키는 일을 갖다가 또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소치는 얘기를 갖다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러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초기 세팅을 하느냐, 지금 또 이제 얼마안 있어서 이제 곧 에, 세세매가 시작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금 수익이 바로 지장을 받는 또 그리고 상당히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은 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나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얘기는 얘기 자체 이슈 자체가 조금 좀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에, 제가 좀 이렇게 여태까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벌써부터들 뭐~ 저기 아랫지망에서 누가 이제 요번에 또 (4월달에) 임페리어를 간다 그래 가지고 제일 바닥에 막 나온 사람한테 뭐~ 현금으로 (70만 원을) 준대요 세일즈 마스터 한쪽은 맞춰주고 한쪽은 걱정하지 말고 (250만 비만) 어~ 어떻게든지 가 어~ 쌤 세일즈 마스터 뭐~ 한두명씩 이렇게 만들어서 가든 네, 현금으로 70만원, 70만 피비가 70만 아니고 70만원 현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공공연이, 저한테도 귀에 들어올 정도면은 아주 그냥 공공연이, 그것도 이렇게 뭐 벽보에다가 붙여놓은 사람, 이미 부업자 모집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그, 그 사람한테, 그런 분은 한테까지도 70만원을 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서그렇 그림 그려가면서 그거 얘기가 됐다고 그러니 지금 참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거, 어뭐 파트너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이렇게 현혹 당하는 거 있으면 그거 말리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한번 그 조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SMA가 이제 곧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초기 세팅까지 필요해서 제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업계 최초로 세종대왕상 수상 및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애터미 앱솔루트, 앱솔루트의 우수성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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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금소득 결국에는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돈을 갖다가 물어봐서 그 악당같이 날라오는 그 고지서 그냥, 그냥 숨만 쉬어도 날라 들어오는 그 악당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퇴치하고 좀 이제 좀 자유스럽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우리 뭐~ 사실상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그냥 스피치할 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속은 그거거든요 우리 현실이 다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연금소득의 환상 그~ 증가되는 연금소득의 환상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은 하고 가봐야 돼요. 지금 현실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의 직면 안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자, 이 복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꼭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놈의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시스템도 그냥 시스템이 아니고 복제 시스템. 복제, 복제. 그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제. 뭐, 그게 뭔지도 잘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복제를 시켜요? 꿈 깨야 되는 거죠 근데 시스템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64년간 입증이 됐고, 그래서 많은 그룹들이 좀 성공하고 있습니다. 맨날 아저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룹그룹, 거기 에 있는 구성원들이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성공을 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속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을 그래요. 자, 그 복제 시스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팅에서 만나서 미팅에서 끝나는 사업이다. 복제 시스템이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트라고 그래요. 잠깐만 네트 네트 네트의 뜻이 뭐죠? 그 네트의 뜻은 그냥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쳤다고 그러고 막 네트 쳤는데 뭐 네트가 그러고 그냥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트는 그물이에요. 자, 한번 그물을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수지나 아니면 그뭐 김양식장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통영 가면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렇게 그물을 내려놔요. 근데 사람이 게을렀던 아니면 또 무슨 뭔 무슨 생각을 했던 그물을 갖다 이렇게 내만 오래만 놔두면은 거기에 고기들이 알아서 쫙 들어가 갖고 하루 그물 쳐 놓은 거 하고 뭐 이틀 그물 쳐 놓은 거 하고 일주일 그물 이렇게 쳐 놓고 그냥 계속 있으면은 고기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죠.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물때도 더 많이 맞기고 그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죠. 자, 생각해 을 보세요. 그물을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물에 그냥 그물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거기에 이끼도 끼고 부, 부유물도 묻게 되고 거기다가 그 무섭다고 하는 그 녹조 현상 있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녹조들이 껴갖고 그물에 그, 그, 그 물에 그냥 다다닥, 다다닥 붙어요. 그러면 그 그물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한 며칠 지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게 그물이 아니고 이제 벽이 돼버립니다 그냥 다 그런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녹 그~ 그~ 독성 때문에 그게 사가서 없어지거나 또 빵꾸가 나고 해가지고 고기들이 들어왔다가도 그 구멍으로 다 나가버려요 근데 또 녹색 녹조가 껴가지고 이렇게 부유물 도끼고막고 벽처럼 보이는데 아니 양약 먹은 고기들 아닌 다음에 벽에다가 대고 자기 그거를 갖다 들어가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경계벽이 쳐진 거가 됐는데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이 아니고 그냥 벽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니까 벽처럼 이렇게 그냥 막혀 있고 그러니까 산소 가 유입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또 썩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다는 그래도 넓으니까 좀낫다그러는데 만약에 웅덩이라든가 저수지에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은 그냥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는 어부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근무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구찬더라도 고기가 안 들어왔다 그래도 확인차도 그렇고 들어서 다시 이렇게 또 세척을 해서 또 깨끗이 그런 거다 제거하고 그리고 또놓어놓고 해야지 그물도 오래 쓰면서 고기도 맑으니까는 들어온단 말이죠. 산소 유입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똑같습니다. 우리 네트워크도 이렇게 가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급 도전이 우리가 그냥 거의 문화화 됐기 때문에 카드를 써서 하는 사람들을 간택이라는 걸로 해서 20대 80으로 카드를 긁을 수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거기다가 딱 노는. 거 그, 그, 카드를 긁어서 그렇게 되는 한 비활동 규정에 묶여서 2년 동안 꿈쩍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 놓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가잖아요 너도 이제 동조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는데도 자기도 손해본 게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 재고 쌓여있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양심은 그래도, 아이, 뭐, 다들 그렇게 한대는데, 아이, 뭐, 다 그런대는데,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다 여기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또 자기 친하다는 사람, 자기 지인이라는 사람을 또뒷고와서 카드를 긁게 해가지고, 결국엔 그 공범, 그 안에다가, 그 네트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자, 좋단 얘기야. 산소 안 통해. 뭐, 그래서 거기서 폐사해서 죽어. 그래서 본부장이 되어서도 고만두는 사람, 총장이 되어서도 고만두는 사람, 소리 없이 가요. 책, 체평, 책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속이 상하겠죠. 뭐, 어쨌거나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아니까 소리 없이 사라졌겠지만은, 더군다나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물을 쳐놔야 되는데 그물이 아니고 관리도 안 하고 그대로 놓고 놓그 안에 들어온 고기들만 어떻게든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산소도 안 들어와 모도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폐사해서 죽는 것도 좀 많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갖다가 복제 시스템이다 복제 시스템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시스템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시스템이 하는 그, 뭐, 제가 맨날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원, 칙과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원칙, 절대 긍정의 원칙, 그 다음에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교, 푸틴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녹조현상을 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주 관리를 해주는 거죠. 등물을 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런 거다 떼어내고 다시 또 산소가 잘 들어오는 대로 고기 유통이 좋을, 고기가 소통이 좋은데다가 또 목에다가 또 쳐놓고 또 그다음 또 드러내서 또이 작업을 갖다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게 속에서 그 복제 시스템입니다. 자연에 이치하고 실체적으로 저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이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거스를 수는 없어요. 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도 웅덩이에 그래 웅덩이에 물이 그냥 고여가지고 계속 있다 보면은. 아무런 뭐 유입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도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고, 썩어요. 실제적으로. 거기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보글보글 끓어서 녹조 끼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그거를 갖다가 물꼬를 이렇게, 물꼬를 내줘서 물이 소통이 되게끔 해주고, 물을 어, 위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끔 하고, 밑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그런 역할들을 갖다가 해야 산소 유통이 되면서 생명체들이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그 연금 수익이 되겠다. 그, 그꿈 하나 가지고, 연금 수익으로 당대 나의, 나의 이런 고통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내대에서 끊어버리고, 3대까지도 가는 그 회사에서 마케팅 푸는 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에 많이 빠지냐면은, 그 꿈이니까,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대로나 현주소를 알고 가자는 얘기죠. 그걸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헛꿈을 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헛꿈을 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꾸만 질르는 문제가 생겨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달성하고 싶고, 곧될것 같고, 이렇게 헛개비가 보인다는 얘기죠. 절대로, 진정한 거를 보고 가야지, 그렇게 헛거를 보고 가면은 여러분들 실없는 사람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몇 년을 해놓고도 아무, 그거 없어갖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는 뭐냐면 복제 시스템 시스템의 비밀은 뭐냐면은 그 썩는 현상 그 물이 아니고 그게 벽이 된 거를 갖다가 자주자주 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1분) 스피치 그다음에 액션 5 스피치가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1분 스피치하고 액션5 스피치가 그냥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1분만 지켜서 얘기하는 거그 다음에 또 여기 액션5도 그냥 스피치가 그 주제에 맞게끔 그렇게 얘기하는 거그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물이 거기에 녹조가 끼고 또 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는 그거를 갖다 제거하는 게 뭐냐면은 오 원칙과오개념대로 스피치를 하고 액션5 스피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물이 자꾸만 들었다 놔주고 다시 세척해서 또 놓아주고 관리해서 를 놓아주기 때문에 그것도 매번 미팅 때마다 꾸준하게 그걸 하기 때문에 새 물이 들어오고 항상 그러면서 항상 유기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치상으로는 금방 알아듣죠. 근데 그게 뭐 어쩌다는 얘기냐? 우리의 꿈은 꿈은 그냥 이렇게 거창하게 여러 가지만 이렇게 둘러댈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 지역과 그거 아주 지긋지긋한 그 악당 고지서들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핸드폰 비용 뭐 등등등 그래서 항상 그냥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 돼 버리거나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그거에서 그 고리를 끊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내 당내에서 뭐저3대까지도 상속이 되게끔 한다고 그러니까는 진짜 거기에서 모든 걸 걸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속마음 자체는 그런데 3대 상속이 되는 연금 소득이 아니고 내 당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썩은 물에서 썩은 물에서 썩어가고 있고 계속 썩은 녹조는 계속 끼고 그러면 아무런 거 작용해갖고 보호막으로 비비불이라고 하는 그걸로 말도 못하게 모두에 그리고 또 왕따로 철 철저하게 그 벽을 갖다가 쳐놨단 말이죠. 간택과 그 왕따, 그걸로 해서 완전히 두 집단을 갖다가 완전히 벽을 쳐 놓고, 그리고 비비브리라고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여러 상소 유입이나 될게 없어요. 인터넷도 다, 인터넷 재, 재판매도 금지돼 있지.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복제 시스템대로만 하면, 그러면은 3대, 4대, 5대, 6대, 제대로, 구조물만 제대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정신이 살아있고 네트워크 근본적인 원래 복제 시스템의 개념 그대로만 가다 보면은 절대로 3대 상속, 그뭐 회사에서 개런티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복제가 돼서 가면 다들 조금에서부터 해서 다들 돈을 불고 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실력으로 저는 그런 거를 안 쓰고도 전혀 실력으로 스피치 하나만 가지고 진정한 스피치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그 팀워크에 맞아서 그렇게 해서 그게 복제가 돼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식 때 손자 때까지도 그게 그냥 계속 이어져서 그래 갖고 그게 그렇게 가야지 연금 수익이라고 하는 연금 수익이 그렇게만 해서 그냥 지급만 로얄 마스터가 됐다 그러면 5천만 원 오천만 원 나오는 로얄 이 있습니까 저한 명도 못 봤는데요. 원래 사업 설명할 때는, 좀 마케팅 프레할 때, 5천만 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5천, 5천만 원이 되고, 현금으로 1 천만 원 주고, 5천만 원씩 된다고 마케팅 프레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로얄 마스터가 돼서 5천만 원 받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시뮬레이션 자체가 정확하게 처음서부터 그거를 할 때, 여러 가지 인과서부터 계산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만 갔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이 나오고 그게 거 요번 따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그렇게 딱딱딱딱 나오게끔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상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만든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거 긁어서 그냥 너 엉터리로 그냥 일단은 빨리 가보고 볼자 뭐 이런 백장으로 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고 가고 난 다음부터는 안에서 그벽 때문에 물이 썩고 또그 물이 손질이 안돼고 맨날 빵꾸가 나고 그리고 그 자체가 그 물이 아니고 네트가 아니고 완전히 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썩어 그 안에 가둬진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난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긁어에 카드도 없고 재고는 1억씩이나 있고 뭐 그냥 벌써 손해본 게 얼마인데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자빠져 죽죠. 고사해서 죽죠. 새로운 물은 안 들어와요 이제는 세상이 개화돼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이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뭐 거의 여러 지금 다 오픈이 돼 갖고 이런 SNS 시대에 그런 분들이 저기 초기처럼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다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유입되는 건 없이 맨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또 죽어서 그냥 죽을 나이가 아니고 죽을 때가 안 됐는데도 그냥 그렇게 해서 죽어서 그냥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자꾸만 썩는 냄새만 진동을 하고 썩기만 하는데 거기에 서 무슨 연금 소득이 될 거라고 보세요? 3대까지 보지 말고요 당대에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어이렇게 재소문 소리하세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되는 얘기냐고 그냥 우리가 그냥 저처럼 뭐 많이 이런 거뭐 알고 해서 하는 뭐 전문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카드 한도 많은 사람 있죠? 수억이고 갖고 있는 분들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그냥 수억씩 돌려막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여기 임페리얼다 탈게요 그래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는 네트워크의 원리 그대로 배가의 원리대로 나가고 그러고 그냥 5원칙 5개점대로 해서 어, 몇명안 들어오도 그 사람이 그대로 정실하게 아주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합을 맞춰서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저희가 60명, 70명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20명, 30명이다 했을 때 새로운 한 사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공동 육아를 하는 겁니다 스피치에 의해서 1분 스피치, 2분, 2분 이렇게 스피치들을 통해 갖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상대적인 자신감을 느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스피치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 거짓말 같은 거는 우리는 일본 스피치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 스피치는 똥 스피치라고 그래요. 하면은 오히려 해야 하게 되는 스피치. 근데 여기는 스피치조차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물이 썩어가는 여기서 스피치를 시키면 은 어떤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건 악취가 나서 못사겠어요 언론을 오픈시켜놓으면 은 그런 얘기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꼭꼭꼭꼭 비비불로 묶어놓는 겁니다. 막아놓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게 통한다고 보세요 그거 다 떠나서 오늘 그 시스템의 비밀은 물, 물이 물 썩는 거 하고 고인물이 썩어서 결국에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다 썩어 자빠지고 죽어 자빠지고 아무것도 생명체는 살수 없는 그런 생태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소득이 된다 3대 상속이 되고 증가되는 연금 연금소득이 된다 그 꿈은 만약에 그런 구조에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그건 허망한 꿈이고, 허망한 꿈을 떠나서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연금소득이라는 소리를 갖다가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뭐, 거기에 또 거창하게 3대 상속까지 꿈 깨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 설령, 어떻게 어떻게 초기에는 그게 돼서 이미 그런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주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그런 아주 12, 13년 2 1 전에 가능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이미 옛날 예적된 얘기예요 완전 상고시대 상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그 구조로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꿈 깨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은 차곡차곡 시스템대로 A, B, C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구사 합니까?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절대는 늦지 않으셨으니까 지금부터 그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어, 가뜩이나, 이제 지금 세세마가 시작되는 아주 그냥, 이제 다왔잖습니까뭐 7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줄 테니까 세, 세, 세일즈 마스터를 가라고 그러고 지금 벌써 저 아랫지방 쪽에서 4월달에 뭐 임페리얼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그 밑에 뭐 국장, 뭐 팀장들,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하수인이 돼서 그렇게 그 일들을 하겠죠. 더더 날리. 더 왜냐면그 사람이 돈이 더 없거든. 그러니까 그또 나중에 그뭐지게새로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받아갖고 또 이렇게 작년에들끼리 다 이렇게 다 짜놨죠. 그사람도 맨날 그 그리는 게 일이니까 네트, 벽 같은 네트 치는 게 그들의 장기들이니까 그들이 아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신 차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이 파트너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깨끗해야지 그분들한테 그런 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야, 그 시스템의 비밀,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이 복제 시스템을 안 하면은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3대 연금소득은 커녕 내 당대 연금소득도 꿈듣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안 가본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저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저는 25년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본모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봤습니다. 무지 많이 겪어봤고.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나온 얘기예요. 자, 다 오늘 갈무리는 이렇게 질라고 그래요. 처음에 지금 세세마가 고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파트너들이나 새로 들어온 분들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예, 초기 세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에 그런 좀 전에 그망한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지 마시고 처음부터 첫 단추 30만 pbq 퀄리피케이션을 갖다가 정확히 의미를 쓰면서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기초만 제대로 서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30만 pb의 중요한 가치를 알고 아 요거를 요렇게 해서 삼각형을 요렇게요렇게 만들면 은또 그렇게 두 삼각형을 만들면 은 얼마 얼마 곧 이어서 제가 이제 4월 중 말경 말경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그 세세마할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갖다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다한달 동안 해서 지금 준비 중이니까 그게 이제 곧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초기 세팅, 초기 세,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은 돌아오려고 래도 더럽혀진 몸이 된 거예요. 더럽혀진 정신이 되고 그래서 돌아올래야 돌아갈 수 없는 강의 카드 긁어서 가는 거, 그리고 좀 이상한 형태로 가는 그거는 정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는 한번 그렇게 하면 정과자가 돼서 다시 일반인으로 진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끝까지 그건 뭐라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이번에 그 시스템의 비밀은 한번 곱씹어서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세요. 아 맞겠네. 그 상식적인 그 그림이 그려지셔야 초기 세팅을 건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